주식회사 오우석세스데이 세도나 메서드 릴리징 화건입니다. 특별히 제작된 이 릴리징 화건은 자연스럽게 목표가 흘러들어오고 저항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. 다이어트 허용 화건 나는 내 몸을 건강하고, 날씬하고, 탄탄하게 만드는 음식을 즐기도록 나를 허용합니다. 나는 내 몸을 건강하고, 날씬하고, 탄탄하게 만드는 음식을 즐기도록 나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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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규칙적인 운동을 즐기도록 나를 허용합니다. 나는 규칙적인 운동을 즐기도록 나를 허용합니다. 나는 나에게 규칙적인 운동을 즐기도록 허용합니다 나는 규칙적인 운동을 즐기도록 나를 허용합니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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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즐기도록 나를 허용합니다. 나는 지금 그리고 여기 존재하도록 허용합니다. 나는 언제나 지금 언제나 여기 존재하도록 허용합니다. 큰 소리로 듣고 따라하시면 자연스럽게 목표가 흘러들어오도록 허용하고 저항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.